나라가 안 하니 나라도 한다. 수면건강연구소의 캠페인입니다. 그래서 모유 수유를. 병을좀 음. 바꿔야 는가 봐요. 이렇게 가서 이렇게. 풍선으로? 매달아, 매달아 놓고 얘를 이렇게 누르면 <웃음> 누르면 나오게. 아, 아... 부드럽게 해서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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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 저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. 아, 그랬어요? 네네. 그 아마 처음 듣는 분들 많으실걸요? 그래서 제가 블로그, 보기는 고, 했어요. 블로그 공부 네. 좀 하세요? 네. 제가 읽기는 했지만 <웃음> 말씀하시는 건 처음 들었다 이거죠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네. 그래서 그 모유수유가 또왜 중요한지. 아우, 야, 우리 그, 그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들이 이걸 좀꼭 하셨으면 좋겠네요. 네. 그래서 어 얼마나 모유 수유가 또 아이들의 숨길에 예. 숨길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수면 코골이 수면 무호흡에 관한 이 외형적인 그 문제점. 네. 그거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. 그리고 네. 또한 가지는 알레르기를 또 말씀을 해 주셨어요. 네. 알레르기병 우리 또제 발명품 중에 하나 그거 있잖아요. 네 있죠. 아, 아, 오고로 만든 네, 형상 기어 와이어와. 네, 형상기로 만든. <웃음> 네. 그게 되게 재밌는. 네, 네, 네. 정말 다양 정말 신기한 사례들이 많잖아요. 진짜 신기해요. 그 네. 제품은 음.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생겨갖고 딸랑 음. 그 와이어에 음. 옷구슬, 옷구슬 두개딱 달려 있을 뿐인데, 음. 어, 제 주변에도 그거 사가지고 가서 음. 아니 이, 이게 뭐라고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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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가 힐소 자에 엉덩이 음. 요 자예요. 소, 요혈 자리인데, 음. 이게 어, 폐하고 직접 용어가 그어요 뚜우하고 되게 밀접한 것기 때문에, 어떤 사람은 그, 그거 하나로도 코구리가 좋아졌다고 되게. 네, 네, 네, 네, 네, 네. 맞아요. 네. 음, 의 문제로 생긴 코골이에는 음. 영향을 주는데 음. 워낙 요즘 뭐 약이니 수술이니 그런 게 음. 난무하다 보니 음. 사람들이 아유 즉각적으로 뭔가 효과가 있어야지라고 음. 음. 생각을 하는데 음. 우리가 음. 생각해 볼 문제죠. 뭐지 그촉담뭐있죠 급하게 먹는 게 최한다고 그랬다. 분모 그렇게 좀 음. 자연 자연스럽게 뭔가 서서히 음. 가야지 음. 뭔가 막 <웃음> 막 하고 막좀팍팍 이런 거는 폭력적이고 오엔지 <웃음> 강압적이고 막 그런 거는 네. 좀 아닌 것 같아요. 네. 우리 소장님은 이 단어 사용하는 것도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거 싫어하셔요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그래서 네. 제가 코골이 무어급 태치 막 이런 단어를 쓰는 걸안 좋아하세요. 네. 그냥 추방 정도로. <웃음> 네. 추방 지나갑시다. 정도로 네 어,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아 어, 잘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실 것을 첫째 좀 거친 음식을 먹는 네 그런 습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. 네 제가 이렇게 어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예, 하악이 이렇게 좀시원찮다 보니까 거친 음식을 응, 안 좋아하고 오래 씹는 것도 안 좋아하고 뭐 그런 것 같고요 또두 번째는 우리 출산을 앞둔 엄마들 꼭 들으시는데 또 아이들의 숨길을. 보장받으시려면 모유수유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. 그리고 또 알레르기에도 또 문제가 있다고 라 하는 거. 네 그래서 오늘의 시간은 하악골에 관해서 코골이 무호흡의 원인 중에 골격적인 문제. 첫 번째, 하 구강구조와 목. 네, 목. 구강구조와 목입게다 하악과의 관계를 말씀을 해주셨어요. 네. 네,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잘 들으시고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곱까지할 건데 이제 첫 번째 한 번요? 네, 이제 갈 길이 멀어요. 네, 다음 시간을 꼭 기대해 주시고요. 더 많은 정보와 얘기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코구리 무호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명심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, 사장님. 네. 네.